네, 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아트키입니다 So I met subscribers today. I came back to home now. I got so many presents. 이거 지금 다 선물입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 하나 좀 뜯어볼게요. 이거 뭐지? For my mom. 엄마한테 선물인가봐요. 저한테 주는 선물은 아니고 스카프네요. 스카프.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Dear m r s Kim, I hope you will like this pure silk scarf. And Ottoman s t y l 아, 오스만 스타일 실버링. <웃음> 와 이거. 와 이거 봐. This for my mom. 아,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되게 무거운데요. 책이네요. Muhammad is life based on the e n t i c source. 감사합니다. I have been following you for a long time. I'm glad you r e Muslim. m a s h Allah. I was very impressed by your efforts to learn the religion of Islam. Take care of yourself. I l o v e bless you. 엄청 크네요, 이거는. 와, 전자책이네요, 이거. 쿠란. 이거는 향수 같은데요? 냄새 되게 좋네요. Dear Daudki, my brother. Welcome to Islam and my country, Turkey. Your channel was so sincere and you are so kind. I don't want to say oppa to you because it is... <웃음> r e n g y sometimes, okay, oppa. 자, 하라. 오, 예쁘다. 진짜 예쁘죠, 이거? 오, 이거는 쿠란 한국어예요. 포스트 카드. 이스탄불에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귀여이 같은 건가? 이 i s 뭔지 모르겠어요 대세큘라 우와 이거 뭐죠? 로쿰쿰쿰펙토리먹기도하 아, 아. 로쿰. 음, 로쿰. 음, 음, 로쿰. 맛있네요 음, 맛있어 맛있어 웃 헬로 아이 I hope you have a good time in here i o e you <웃음> 이는 과자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는 자석! 마그네틱 오하! 쿠란! <웃음> 와 이거 쿠란이죠 코라니, 쿠란이 이거 와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거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초콜릿인 것 같고요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이건 향수인 것 같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글씨? 이렇게 열심히 써주셨는데 제가 터키말을 몰라서 읽을 순 없네요 죄송합니다 번역기에 돌려볼게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이거 냄새가 뭐 되게 좋은데요 일단 아 이건 아까 받은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조금 더 크고 이건 좀 작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미니 쿠란인 거 같아요 미니쿠란. 양탄자 와 너무 예쁜데요 이거? 이거 무늬가 스타일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감사합니다 모자네요 모자 아 근데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잘안 들어가요 아잘 어울리나요? Finger counter? 아 이거 카운터 기도할 때 쓰는 거수반날라수반날라수반날라수반날라마샤알라마샤알라마샤알라아함두릴라함두릴라함두릴라함두릴라 Finger c o u 아 그리고 이것도 세는 거 하나 둘셋아함두릴라함두릴라함두릴라함두릴라어 양말이네요 이것도 이스탄불 포스트 카드 헬로우 다 o now I want a great model to people to introduce m I love you, remember all I saw s with you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말에 관련된 익스플레 a n a 인것 같아요. 이건 와디스 이슬람 is 편지 편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네요 <웃음> 어 귀여워 이건 스누피 탈키예탈키 털키 초콜렛 과자 이게 뭐죠? 어, 아까 그떡 그거 비슷한 거같은데 이거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 향수 같은 거같아 이거 새는 거이거또 이거 아 커피네요 커피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저희 엄마가 커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엄마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CD도 주셨어요 CD 낫시드 뮤직인 것 같아요 이것도 향수 이것도 향수 같고 와 향수 엄청 많 향수 부자다 지금 향수 부자 아 모자도 많이 받았네요 우와 저 이거 진짜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제가 터키티 완전 완전 매니아거든요 와 이거 진짜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와 이거 진짜 잘 먹었게요 너무 고맙네요 터키티 새는 거 새는 거 편지 와이거도 색깔 너무 예뻐요 양탄자 이렇게 책자랑와 이건 그냥 수건인가? 좀 작은데? 메이비 터키스 타월 그리고 이거는 뭐 주머니 이거는 음.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티도 넣는 건가?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그리향수향수 그래, 향소. 있고요 이거 뭐죠? 귀걸이인가요? 귀걸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음, 뭔가 되게 예뻐요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건또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보라색, 양탄자와 이것뿐 와, 진짜 잘 그렸다. 아티스트인데, 아티스트?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많이 주셨는데,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올 테니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h. 안녕.